그, 아니,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체를 키우고 싶은 상하체를 이유가? 상하체를 잘 키워서 몸좀 만들어서 지금, 지금은 지금딱7 9인데이정도에서한 5kg 정도 찌우는 느낌에서 근육량좀 그 늘리고, 그러니까 그 5kg를 기능적으로 다 돌리고,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세요치세치세죠 이게 운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근육량도 늘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지방도 느니까, 음. 이걸 가만히 두면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아... 네, 저는 이제 80kg든 90kg든 100kg든 미스쿠 선수들이 100kg인데도 엄청 날렵하거든요. 음, 그, 그 이가 뭐예요? 나 진짜 그게? 그거 그, 이제 본인들이 근성장을 하든 뭘 하든 체격이 커지든, 그거를 기능으로 끌어오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아... 특구는 계속 뛰니까. 음. 이게 몸무게 적을수록은 적을수록 훨씬 좋거든요. 근지구력을 좀 올까? 근데 우리들은 이제 짧게 뛰고 짧게 뛰고 이러니까 그게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근육은 쓸 수로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맞지. 저희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렇죠 뭐, 로프를 오케이. 하면서 몸을 만든다는 그것보다는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힘 빼다가 이게 아,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좋아요. 그게 진짜로 좋아요. 차라리 수영발 배 때도 죽을 뻔한 게 음. 40분 동안 계속 힘 빼는 거예요. 아. 죽을 같은데 그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완전 내려 어그렇 그렇지. 그렇지. good. 오 우와! 와좀더야 이게 지금 줄이 다르다 씨. 예, 예. 힘 봐라 지금 형님의 연료는 공기야 산소에요 몸좀 내리 마시고 투명 아. 의자 있는 것처럼 네, 네. 몸 사용하세요 아, 아 아, 뭐해 5 4 3아 뭐해 저는 기본적인 스텝이나 네. 음. 아니면 이런 뭐 밸런스나 이런 거는 어떤 스포츠에 다 도움된다고 믿는 사람으로 음. 레더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레더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레더 레더 레더 아 레더 레더, 레더라고 말하면 몰라요. 사실 사다리라고 <웃음> 해 줘야지. 오. 도시네. 나 돌아올 때. 네? 자, 맥스 키드라캐, 맥스 키드. 자, 고. 네? 오! 오! 오! 좋습니다. 힘쭉 빼고 이내 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좋습니다. 어,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죠. 왜냐면 형님은 상체가 구전 상태에서 이게 하체만 지금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전신을 이용할 거예요 음.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오. 페인팅 동작을 할 때도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데 어 3세트만 할 거예요 자, 렛츠고 말도 안 된다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 오, 택차 어. 조금만 넘길게요 야, 저게 어떻게 되지? 렛츠고 좋습니다, 아, 좋아 그 아, 어, 상체, 어, 저, 움직여. 아, 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최고다, 어... 씨. g 도 go, 아, 넘어갈게요. 야, 아... 아... 잠시만, 이제 왔어요, 왔어요. 예. 요, 씨. 봐 하나, 쳐봐. 아... 공을 앞에 두면서도. 이 페인팅을 많이 쓰라고. 네.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갈 때도 예전에는 이거를 엄청 빠고, 엄청 많이. 좋은 훈련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좋은 훈련이에요. 하는데 지금 한 거는 빠른 스텝 그치, 하는 스텝을 하는 거고, 스텝을 빨려. 아까처럼 무게 중심 뭐 맞춰서, 맞춰서, 다르잖아, 예. 맞춰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거 시킨 거잖아. 예. 네. 어, 축구에 도움 된다는 지금. 예예. 네, 와이거 지금 와이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 네. 한번 아, 천천히 해보시겠어요? 그냥요. 예. 네. 오케이. Okay. 자 여기서가 네. 희가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어. 내 몸이 이쪽 가니까 발꿈치, 발꿈치 이렇게 거. 향해요 아 그렇게 예. 생각해보세요? 어 우리가 걸을 때 앞으로 걸으면 발꿈치가 어디 향해요? 앞으로 이쪽으로 향하면요? 옆으로 이쪽은? 왼쪽 왼쪽으로 그제 어. 수비나 공격이나 경합을 할때 어. 대부분 이렇게 밀잖아요 서로 그러면은 발이 이렇게 돼있는 경우에 다 대부분 쳐요 이쪽으로 미셔야돼 이렇게 레더는 앞에 방해물이 없었던 스텝을 이용한 뛰는거였요면 이제 아. 방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응. 이걸 피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걸 형님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형님 그냥 이거 저기까지 제일 빨리 가겠다 아네 빨리 오케이 자, 어깨를 집어넣잖아요 그쵸? 어, 어깨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응. 집어넣고서, 응. 이 친구한테 백을 보여줘야 돼요. 아, 뒤를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동작이, 어. 이렇게 가보자. 야 좋아요. 안쪽으로 당겨, 안쪽으로 당겨서. 그렇지. 좋아요. 이제. 아. 근데, 네. 이제. 안안 돼. 동작이 다녔어요. 네. 여기 한번 가고, 끊고한번 가고. 네, 네.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아, 가볼게요. 굿! 굿! There you go, yes sir! Oh, 아... 굿! 굿! 어제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게 뭐였냐면 이 발이 나가는 거 갔을 때 이게 돌아와야 돼요. 이게 빠르게 돌아와야 돼 제가 긁는 소리 들리죠? 그렇지. 그래서 갔을 때 발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캐치해요. 어. 되게 잘 캐치하셨어요. 그냥 하체가 낮잖아요 지금 무게중심이 낮아야 되니까 굿 좋아요 선수님의 음, 이런 훈련은 처음 접해보신 건가요? 아이, 아무래도 아 저희도 했죠 뭐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거의 90%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10%의 약간 디테일함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좀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 안에서 좀더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 정확히 좀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축구 선수들은 같은 경우는 이제 볼 가지고 그냥 볼을 차기 위한 원, 뭔가 약간 도입? 뭐 당연히 이제 좀엄업식으로좀 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깊이 있게 좀더 수업을 받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 오랜만에 또 마랑이랑 또 같이 이런 수업을 같이 하기가 너무 좋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좀더 같이 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부터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다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본인이 뒤로 빠지든지 오른쪽 빠지든지 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그쵸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빠르게 반응하셔야 돼요. 좋아요, 굿. 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잠깐만, 잠깐만. 굿 이거. 스탭 스탭 스 좋습니다. 굿 네, 앞으로! 굿 됐죠? 고고고고고고고! 사이드를 밟을 거예요 어. 이거는 내가이 공격수를 좌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 공격수가 치고 나갈 때는 어. 이 친구 가속을 보면서 그 다음에 골반 틀어서 가는 거거든요 골반 틀어야 돼? 네 그렇죠 근데 골반이 반대 꼴발로 나가는 거 이렇게. 아, 이쪽으로? 골반 맞으면 돼요.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백스텝, 백스텝. 백스. 이쪽 가볼게요. 그죠그죠 그렇죠. 뛰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좋아요, 굿. 사이드 스텝. 어, 골반 스텝. 야. 이렇게 하나 아니다. 하세요. 굿!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나이스. 아까 얘기했던 거럼 횡으로 가는 것들이 조금 대부분의 한 60% 이상이 반 이상의 횡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스텝을 잡고 이 느낌이란 말이지. 물론 뒷공간을 뛰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안 뛰지. 네. 당연히 뛰겠지. 네.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습관적으로 대부분에 우리가 이걸 많이 배운단 말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스텝을 많이 배워요. 이거. 맞아요. 달라요, 확실히. 이걸 좀 배우지. 여기서. 이거 뭔지 알지? 아야야 알아요. 무슨 딩자 알죠. 예, 이렇게 뚫을 수 있게 되니까 슉 헛. 아. 이게. 이게 형님이 애매하게 수비하셔서 그래. 밀려고 어. 했는데그리고 저희는 안 밀어요. 어. 팔만 이렇 벌리고 있어면 밀면 제무게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어, 어, 어. 이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형님 쫓아오시면 형이 저 밀어 주는 거예요. 그 친구 오면 난 이걸로 해서 간다고, 추진력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음. 근데 우리 미치꾼 선수들 보면은 으악! 이렇게 막 미는 게 있어요. 어, 그 있지. 끝까지. 있지. 입심 넣고. 이걸 너 밀고 가는 거야? 그, 그, 그, 그, 여기, 네. 저 뒤쪽으로 만 손으로만 미시는데요. 여기 여기로. 여기도 안 간다. 네, 미셔 네, 보세요. 와! 불현이에요, 이거. 여기로 보세요. 와. 야. 야, 와... 혹시 훈련이에요?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저기까지만 밀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 오늘 했어야 되는데, 오늘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니? 야, 이거 봐야지. 야, 야... <웃음> 야... 야... 형님, 다르네. 세, 세, 슬슬 면 돼요. <웃음>